안녕하세요. 파마니의 파비앙입니다. 오늘 소개한 만년필은 여기 있는 남이 조이 만년필인데요. 네, 남이 조이 만년필은, 어, 일단, 기본적으로 캘리그라피용으로 만들어졌고, 꽤나, 어, 가격이 착한 편이에요. 38,600원인데, 가성비만 해서 꽤나 최고라는 점이 마음에 들어요. 어, 여러분,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남이 조이 만년필은 캘리그라피용으로 만들어졌는데요. 저는 c 필 저는 필사용으로 샀구요. 어, 총 무게를 한번 재봅시다, 일단. 언제나 그렇듯, 늘 그렇듯, 무게부터 재보는. 무게는 총 18g으로 꽤나 가벼운 편에서 갑니다. 역시 몸체가, 몸체가 플라스틱이다 보니, 역시나, 가, 몸체가 플라스틱이다 보니까, 역시 좀 가볍다는 느낌은 안 받, 받을 수 있어요. 네, 그리고 여기 닙은 제가 교체를 했는데요. 원래 닙은 f 닙으로 여기 살짝 그러니까 좀 납작한 모양의 닙이었어요. 근데 제가 따로 닙을 사 가지고 제가 따로 이렇게 시필용을 바꿔 버렸어요. 어. 역시 컨버터는 라미 전용 컨버터를 사용하고 여기 특이점이 있다. 여기 특별한 점이 있다면 라미의 모든 제품들은 여기 홈이 있어요. 여기 홈에 맞춰서 여기에 홈에 맞춰서 여기 여기 컨버터를 끼워 넣는 방식이거든요 저는 이게 참 좋다고 생각해요 이 홈도, 홈, 홈을 맞춰서 넣는 방식 덕분에 홈, 홈에 맞춰서 꼭 넣게 되고 그리고 고정이 돼가지고 이게 잘안 빠지는 특징을 가지고 있어요 네 촉은 제가 갈아 끼웠기 때문에 <웃음> 촉은 역시나 두껍게 써지진 않아요 잘 그렇게 제가 이거를 시필용으로 꽤나 좀 단단한 립을 제가 샀기 때문에 이렇게 촉이 그렇게 굵기별로 크진 않아요 대신 길이는 엄청나게 긴 편이에요 길이는 일반적인 여기에 만년필보다 어, 일반적인 만년필 제가 가지고 있는 것 중에 라미 만년필보다 약 조금 조금 더긴 편이구요 음, 한 20cm 정도 되는 걸로 20cm 까지는 아니고 한 15cm? 몇 cm 정도 되더라? 몇 cm인지 자세하게 모르는데 어쨌든 꽤긴 걸로 기억해요 그래서 제 필통에 안 들어갔던 걸로 기억하고요 네, 저는 블랙, 블랙 앤 레드 색상으로 샀는데 꽤 예뻐요. 예쁘고 여기 라미 로고가 박혀져 있고, 그리고 뭐 다른 특별한 특징은 없어요. 대신 이게 캘리그라피용이다 보니까 여기, 여기 그립그 여기 몸체 부분이 좀더 그립이 좀더 좋게 되어있어요. 그래서 요런 식으로 써도 되고 요런 식으로 쓰시는 분들이 있더라고. 요런 식으로 쓰셔서 꽤나 그림, 진짜로 그린, 그림을 그리시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저는 잘 모르겠는데 일단, 남이 조이 만년필 같은 경우에는 가격 대비 성능은 굉장히 좋아요. 성능 면에서는, 어 일단 캘리그라피용으로도 좋고, 어, 그리고 시필 실, 저, 저처럼 이제 시필 실사용으로도 굉장히 좋아요. 어, 인터넷 온라인 가격대에선 제가 38,000원 정도여 주고 샀던 걸로 기억을 해요. 일단 가격 대비 성능은 꽤나 좋은 편이고요. 뭐, 역시 남이는, 남이는 남이답습니다. 라미 라미는, 역시 라미는, 라미가 라미했다라는 표현이 맞는 것 같아요. 네, 이만 파마니의 파비앙이었구요. 이번 영상도 마음에 드셨고,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구독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그럼.